맛있는 동기팥죽 아! 내가 꼬꾸로 잘랐어 어, 네. 진짜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내일 모레 그 동기여가지고 찹그 동기팥죽 좀 써먹으려고 이렇게 찹쌀 사왔는데 내가 꼬꾸로 잘라가지고 그 시간 꼬꾸로 있네 이게 저 가루 당된거 가루사다 하면은요 맛이 없어요 뻣뻣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푹 담갔다가 방앗가리에 빠가지고 하려고 그래. 이 맵쌀을 이 찹쌀만 하면은 나중에 막 끓일 때다 다, 풀어져 버려요 너무 찰져가지고 그래서 맵쌀을 3분의 1정도 좀, 좀 섞어줘야 돼 그래야지 안풀어져요 깨끗하게 쳐가지고 3시간정도 불리면 돼요 이 이렇게 불려놓으면 돼한 3시간 불려놓으면 됐어. 이거 3시간 불렸어요. 이제 받쳐가지고 방앗간으로 직행하면 돼. 네. <웃음> 물좀 빠지게 놔두고 파은 이걸 하나? 이게 지금 어, 묵은 팥인데요 냉장고에 이게 있어서 지금 다 이거 해버리는 거예요. 마르면은 냉면에다 다음에 또 먹으면 돼요. 물을 좀 충분히 이렇게 부숴줘요 여기에요 그냥 이거 이것만 삶아서 팥만 삶아서 해도 되는데 색깔을 조금 빨갛게 하고 싶으면 은 어, 소다로 좀 넣어주면 색깔이 빨개요 그리고 팥도 빨리 물르고 소다 조금 이렇게 이 팥은 압력솥에다가 아주 뭉그러지게 삶아야지 이게, 이게 주무를 거니까 더 좋아요 다시 다 삶아졌어요. 건죽이 됐어, 건죽이. 이게, 제기 물을 많이 부었는데도 물을 다 먹었네요. 이게 딸랑딸랑 하면서 10분 약불로 중, 놔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김 빠질 때까지 놔뒀더니 건죽이 되어버렸네. 이거 팥은 이렇게 삶아지고, 두번 갈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체에다, 이거, 체에다 바, 이게 주물주물하면서 받쳐야 되는데 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렇게 했어 근데 우리 믹사기는 너무 곱게 이렇게 갈아지니까 받칠 필요가 없더라고 받치면는안 받치나 똑같아요 이이 믹사기는 그래서 이제 이거좀 많으니까 좀 남길 거예요 다음에 또 해먹게 이게 너무 너무 막 걸쭉해도 먹기가 나쁘고, 또 너무 묽으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좀 이렇게, 어좀 탑탑하다 할 정도로 하면은 되더라고. 이 정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물더부어도 상관없고, 이 정도로. 어. 됐어. 엄청 곱지? 응, 어. 음, 곱구만. <웃음> 겁나게 고압으로 음. <웃음> 방앗간에서 빠왔어요. 잽싸게. 이, 이거, 이거 빠는데 싹3 0 0원 줬거든요. 근데 그 이제 가루 사다 하면은 더 비싸게 맵혀요. 그게 더 맛도 없으면서 더 비싸게 맵히더라고요. 집에서 쌀을 푹 담갔다면 은 이게 부드러워요. 찰지고 이게 았다가또 먹고 싶을 때저 팥물 나은거라고 해먹으면 돼. 여기에도 이제 빨때 소금을 넣다방앗간좀 넣어줬거든요. 근데 여기 설탕을 조금 넣어주면 먹을 때 약간 다, 단맛이 나기 때문에 예, 옹심해서 이 정도로 넣어주고 이 물이요 약간 따스, 따뜻한 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팥물을 내가 조금 탔네요 이게 너무 허연 것보다 약간 색깔이 있는 게더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반죽해가면서 이렇게 물을 맞춰줘야 돼질면은안 되니까 딱 좋다 너도 만들어 응? 너도 만들어 안 만들어? 어? 응? 안 만들어? <웃음> 대답 안 해. 만들어, 조금! 어? 만들으라고! 두 개씩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어? 와, 땀 너무 두 배, 너무. 아, 진짜 왜 이래, 얘는! 왜? 왜? 너무 적어, 이런 거는 또. 잘 자라야 돼, 너무. 아니야, 너무, 너무 적어. 시골에서는 가마솥을 하나 해갖고, 막 두고두고 먹어. 차골때 먹어도 맛있으니까, 이거는. 야, 이거 니가 만든 거 너무 잘 자라, 이거. 아이, 음. 진짜. 우미, 쬐까한 거. 그래, 맛있어, 그래. 응? 조금, 조금 더, 더 크게 하나니까 너무 잘 자라, 이거. 이거 우리 아들이 만든 게짹까한 거. 이거. 이런 거. 콩알만 써. 와. 콩알만 하네. 여기에 살살 넣어야지 색 우르라이 넣으면 막 팍팍 튀겨 오, 이봐 반죽 잘 됐다 붙지 않잖아 음. <웃음> 반죽이 잘 되면 이렇게 안 붙어 조금 질면 또 붙어 뜨거워 오, 튀긴다니까 살살 응, 내야 돼 야, 요, 요렇게 넣어 가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색깔이 색깔이 빨강이 보기 좋네요. 소, 소다를 조금 넣었더니 소다 안넣으면 좀 색깔이 푸르죽죽해 소다 넣어서 색깔이 빨게 이뻐 소금 조금만 넣어주고 이제 먹는 사람 입맛에 따라서 이제 설탕하고 간을 맞춰야 돼닭 끓은 거야 이거 둥둥 뜨면은 다끓 설탕 좀 넣을까? 응? 설탕 설탕 기본만 조금 넣고 이제 먹은 사람 입맛에 따라서 더 더 달게 먹고 싶으면 더 달게 먹고 그러면 돼 이정도만 이 정도만 넣고 이게요 둥둥 뜨면 다 끓은 거예요 팥죽이 안생했어요 두개 <웃음> 동기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좀 시그만 먹어줄거 담아놔야 되잖아 아니 가지면 그 냄비 갖고 라고 아, 했어 아 냄비 갖고 온데? 응, 응.